해봐. 오, 분리됐다. 어? 좀 좋네. 우와, 너무 멋있다. 어? 설마 어, 그래, 그래. 근데 이거 어? 이거 펴봐. 어, 이거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게 맞는데? 맞는데? 아, 그거, 아니, 방금 한 거. 방금 어, 한거 어, 어, 맞는데? 이렇게, 봐봐. 펴, 펴. 어, 알겠다. 아니, 어떻게 그래, 이렇게 날개가 돼야 되잖아. 네. 앞에가 뾰족해야 되는데? <웃음> 아니야, 좁아요. 응? 아빠, 아무리 그래. 아, 이게 이렇게 어렇 아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에 이렇게 팔을 집어, 응? 팔을, 팔을, 집어, 집어넣고, 집어넣 집어넣고, 그 다음에, 얘가, 이게 어둡잖아. 아니, 이게, 됐잖아. 얘가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, 돌아, 돌아, 아, 이거 돌리는 거네. 아, 돌리는 거네. 네. 자, 기다려봐. 빨간 버튼. 빨간 버튼을 놓고. 어, 아닌데? 아니요? 아닌데? 뭐 그래. 음... 봐봐. 이걸 먼저, 이걸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, 이걸 올려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올리네. 음... 와. 이렇치됐 아, 어, 아닌데? 이거 맞아? 이게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닌가? 맞아, 이거. 맞잖아요. 맞잖아요.